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몽상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 MBTI 궁금하다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어,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게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사위 지표 중 하나가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그럼 어, 딱히 어려하지 않아요. 예.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고 합니다 주변을 무시할 수가 없지. 어. 이메일을 가능한 휩신 하려고 지저분는 편지함에 예. 조금 동의하는 편입니다. 좀 깔끔하게 해놓는 편이에요. 예. 주만함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편? 예.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해야지.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있으니까 비동이지. 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 뛰어나다? 야 이거는 애매하다. 어. 뛰어난 부분도 있긴 한데 뭐 못하는 부분도 너무 많으니까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던데? 어,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뭐 대부분 그런 편인 거.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논쟁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겨되니까 웬만하면 불쾌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게 결국 해답이겠죠. 종종 다른 사람에게 사 아,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집과 업무 환경이 야 이거는 애매하다. 저좀 더러운 편이라가지고 근데 업무 환경은 또 깔끔하게 하는 편이라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비동이. 주목받는 거 좋아하죠. 참 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야, 저는 사실 몽상가면서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때문에 화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악플도 사람인가? <웃음> 모르겠습니다.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보통 약간 그런 편.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공감하는 편인 것 같은데? 약간, 어. 기복이 심할 때가 있다. 기복이 심할 때라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토론이니까, 진실이 더 중요하죠, 솔직히. 저그 진실이 남을 좀 불편하게 하면 안타까울지언정, 진실이 가장 중요하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역, 어, 걱정되지 않습니다, 비동의. 걱정 졸라 합니다. 업무 어, 스타일 체계자 조이, 어, 그때, 아니, 아니, 아니. 거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때그때 해야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죠. 저도 벤치 타고 싶어요. BMW도 좋긴 하지만. <웃음>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웃음> 종종이니까 예, 네. 뭐 집에서 TV보고 게임하고 뭐 만화책 보는 거 이런 게 나가서 사람 만난 거 보다 절대 더 있죠. 계획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계획 수립이 제일 중요해요. 공상과 아이디어때문에 흥분한 일은 거, 없습니다 어, 비동의 전 공상과 아이디어때문에 흥분한 일이 있습니다 하, 자연 속에서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이메일이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어, 이거 뭐 카톡으로 비유하자면 약간의 쓸 수도 있을 법한 것 같아요 아 착하면 좋겠어 에.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비동의 전 영향을 주는 것을 좋아해요. 어, 정말 배울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꿈이 현실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꾸는 꿈들이 현실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금방 새로운 직장사예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예, 주의깊게 야 이건 진짜 애매한데 어 계획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즉흥적인 것도 되게 중요시하기거든요. 반반 작년번, 후라이드만.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하... 있을 때도 있죠. 예, 네, 너무 막 화가 나거나, 음, 너무 좋거나 할 때.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을 활동하는 수반한 사, 특히 어, 어, 예, 너무 좋죠. 전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생각, 어,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막, 예를 들면,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악마 열매라든지, 막, 판타지 세계, 어, 벤져스라든지 뭐, 이런 세계들 되게 좋아해요. 네, 초능력 이런 거. 구체적인 계획을 실시다만보 다소 즉흥적은약간아었한데 비동의 약간 근데 구체적인 거 확실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소 내생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딱히 아닌 것 같아요 음 사업을 하는 게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워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충실한데 잘 못한다 근데 충실하게만 하면 잘 하게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제가 진짜 사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예, 충실하게만 하면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아존재 이유 이런 거 생각할 때 있죠 예, 가산보도 논리 중요하죠 논리 정말 중요합니다 논리적이어야 돼요 저희가 제 스스로를 이해시킬 수 없으면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중간 하겠습니다 약간 좀 애매하네 친구 어떤 일을 실패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 지지를 제정좀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감정이 좀 해소되고 난 다음에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네. 약간 그런 편. <웃음>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사보다 올바르게 하, 야 어렵다. 진짜 어렵다. 전체적인 일을 이는에 있어서 협력이 중요한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건데 결국 이게 아무리 협력 속이라도 옳지 않은 일이면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비논리적인데 존중되어야 된다 아, 근데 그마저도 혹시나 모르니까 약간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종종 물건을 <웃음> 약간 <웃음>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안정은 나쁘진 않은 편인데, 때때로는 불안정한 때도 있을 수 있죠.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넘쳐납니다. 예,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몽상가입니다 네. 되게 많은 사람들 말을 침착함을 유지, 딱히 막 침착함을 유지하지 힘들진 않다고 비동의. 상상보다는 경험에 의존다 상상보다는 경험에 약간 의존해야죠 아단서 못두는 약간은 하는 편이에요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어예좀 그런 편이죠 시간을 부족할 때까지 이룰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너무 싫어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특히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비동이구나 아, 권력을 지는 것보다 아, 권력은 별로 욕심이 없는데 호의가 좋죠 예, 네. 호의가 훨씬 낫지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책 다르고 어, 어, 약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예술이라기보다는 영화, 음악, 웹툰 뭐 이런 거 공상, 새로운 세상 뭐 이런 거아 사회적 상황에서 약간 그런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정장애가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이거 뭐지? 네. 아무튼 이게 나왔는데 ENFJT ENFJT 어 아무튼 사선행위는 어, 오.. 야..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불을 지필 수도 근심을 초래할 수도 있다 <웃음> 사랑의 빛을어 우울음.. 어.. 야.. 우와.. 뭐, 무서운데? 카리스마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열정은 약간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와.. 이 프로? 진짜? 뭐.. 좀 유니크한 느낌인가? 어.. 예. 야.. 지도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이거 다 좋은.. 다 좋은 말이겠지? 사회 구현 어려움에 맞서 싸우는 애들 약간 요즘 막 그런게 많잖아요 뭐 서로 막 남혈미니 여혈미니 싸우고 페미니스트니 뭐니 뭐 아마 이런 것들 관심이 많은데 근데 뭐 싸울 용기는 막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유명인 보자 오 오바마 대박 오, 어, 오프라 윈프리 존 쿱삭 벤 애플렉 진짜? a c 라클아 매트릭스 아... 아무튼 뭐 이런 분들과 어, 유명인 속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나왔고 궁금하셨던 분들 어, 문제 해소하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웃음> 딥시다 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